짧은 머리는 커버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긴 머리 뜨는 머리랑 이렇게 좀 생머리 같은 경우 는좀 약간 어떻게 잘라야지 깔끔하면서도 뜨지 않나 요런거를 좀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오늘 옆머리 한번 자르는 거를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머리가 좀 약간 뜨는 머리예요. 모발이 얇고. 이좀 아마 있으면 진짜 더뜰 거예요. 지금 옆머리가 이게 긴 머리인데 머리가 생각보다 생머리예요. 모발이 얇긴 한데 생각보다 떠요. 그죠? 네. 머리 감고 나면 되게 붕 뜨는 머리고 좀 놔두면 은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머리긴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머리가 좀 약간 긴 머리를 어, 긴 머리가 오셨을 때 머리 뜨는 머리를 조금 이렇게 자르는 거 요령을 한번 좀 가르쳐 드려 보려고 제가 요번에 했어요 전에 댓글 단 것처럼 짧은 머리는 커버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긴 머리 뜨는 머리랑 이렇게 좀 생머리 같은 경우 는좀 약간 어떻게 잘라야지 깔끔하면서도 뜨지 않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오늘 옆머리 한번 자르는 거를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머리 윗부분을 살짝 들어 가지고 투블럭 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프트하게 자르는데 되게 소프트해요 요번에는 거의 이 머리도 지금 현재 우리 손님은 좀 다듬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뜨지 않게 자르려면 일단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끝에 쪽을 살살 쳐서 어 조금 그 머리 길이를 약간 칭을 내가지고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그 부피화를 약간 좀 부피를 좀 줄여주는 거죠. 이 안에서. 대신, 어 투블럭은 하기 싫으니까 투블럭이긴 한데 약간 좀 정리하듯이 위쪽을 이렇게 층을 내주시고 자르시면 일단 뜨는 머리가 좀 적으실 거예요 그렇게 자르면 훨씬 더좀 가볍죠 그리고 나서 위에랑 살짝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위에 머리는 어, 잘 눌러지니까 밑에 속에가 뜨는 거니까 속을 너무 파서 너무 짧게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잘라주시면 일단은 이렇게 좀 짧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낮춰지고요 그 다음에 속의 머리 중에 약간 일부를 수을 약간 살살 살짝 쳐가지고 끝에만 쳐주세요 속수을 치지 마시고 이게 끝에만 살살 쳐주셔가지고 숱의 어떤 머리카락의 그 양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한 가지 또 어,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줄여드리고 나서 어, 이 윗머리를 놔두시면요. 굉장히 머리가 많이 붙어 있죠. 어떠세요? 지금 좀 가볍죠? 네. 어, 여기 가볍고, 어, 요렇게 놔두면은 어쨌든 오신 것보다는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요 윗머리 길었던 부분, 요귀 닿는 부분하고 이런 것만 정리해 주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어,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머리 길고 붕 뜨신다는 분들은 사실은 너무 자르는 것도 원치 않아요 너무 자르면 또 어, 머리가 좀 주체가 안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윗부분의 마지막 제일 위탑 부분의 얇은 머리 중에 위에 부분을 살짝 건, 이, 이 부분을 살짝 뒤로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이긴 머리 남아있는 이 머리 이 부분만 살짝 수술 살짝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개수가 좀 줄어들면서 살짝 안으로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머리 분들한테는 약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적어지긴 하나 속에서 머리를 처리한 거니까 질감 처리를 속머리를 질감 처리한 거니까 겉에서 머리 지저분함이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일 수 없는 깨끗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 많이 안 자르면서도 우리 손님한테는 좀 이게 투블럭 같지 않은 이런 머리 댄디형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잘라주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편하게 좀그 머리 뜨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잠재울 수 있죠. 이렇게 윗머리를 마지막 보여드리면 윗머리를 살짝 이렇게 걷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요 요 걷어내면은 요 부분이 남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들이 남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라인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위에 걷어내고 살짝 여기를 질감 처리를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막 치지 마시고요. 살살 이렇게 이렇게 좀 품위를 갖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러면 너무 난잡하게 자르면 좀 어, 나름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고 토끼 클리퍼로 살짝 귀만 살짝 이렇게 파주시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가 붙는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이 부분처럼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많이 붙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머리 감고 나도 더 가벼울 거예요 오늘 좀이 단계별로 옆머리 한번 요거 좀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번 요거 요거 한번 참고해서 옆머리 한번 해주시고요어요 요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아예 어, 안괜찮으면 삭발입니다 <웃음> 어, 다 보여줘야지 품이 있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옆머리 라인은 이 부분을 다 잘랐기 때문에 앞쪽 라인을 다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당연히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댄디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윗부분을 살짝 걷어 주시고요 뜨는 머리 직효약은 밑에 라인이 소개가 약간 좀 없어지는게 좋긴 해요 근데 중요한건 이 부분을 너무 잘라 버리면 진짜 투블럭처럼 뭐 별다른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은 많이 자르는게 아니라 정리하듯이 좀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듣고 나서 어 밑에 부분을 잘라 주시긴 하는데 클리퍼랑 빗으로 약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거예요 대신 연결할때 윗부분을 갖다가 쭉 미는게 아니라 살짝 위에 끝에만 이렇게 살짝만 커 해주세요. 이렇게 커을 밑에 위에만 이렇게 살살 커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신 이 앞쪽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지금 여기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또 건들면 또 건드려야 되니까 어, 한 번에 갈수 있게 여기 끝났으면 이 부분을 끝내주세요. 자이 부분도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일단은 우리 손님 머리 중에 댄디라인이 살짝 형성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윗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해졌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원래 뜨는 머리는 어떤 약이라 그러면 좀 약간 눌러주고 붙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는 손님이 더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거의 한 80%만 안 뜨면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위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내려 주시면 투블럭 아닌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남아있던 머리의 50%만 살짝 걷어 내고 나머지 50%를 수술 질감 처리를 살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팍팍팍 치시면 이 머리카락 끝이 탁 들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티가 나서 너무 이쁘지가 않아요 어, 품위가 없어지죠 어? 이렇게 잘라 주시면 오늘 옆머리까지도 라인이 정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로 이런 부분들을 살살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 손님도 이렇게 머리 잘 자르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다음번에 또 오시고 그러겠죠? 네 아주 보다 나은 미용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블랙형이었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